단돈 10만원으로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10%인 만원을 먹었다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10% 이상 먹고도 수익금이 만원이라면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00만원으로 했다면 10만원을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 자체가 커지면 위험합니다. 억 단위로 매매해서 수익 내는 분들은 자신이 하루에 천만원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수익에만 연연하지 이를 때는 생각을 안합니다 보수도 일지를 보고 수익금에만 관심이 있지 만약 손실을 본다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계속 수익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은 100% 수익은 없는 겁니다 억 단위로 매매하던 사람이 순간의 이성을 잃고 깡통으로 갈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고서야 그 돈을 메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몇 적을 벌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10만원 수익금에 만족하고 그 다음 100만원에 만족했고 지금은 1 0 0 0만원에 만족하겠죠. 이게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서 고수가 아니라서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잘못됐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몇 적이 있더라도 1 0 0 0만원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깡통이 되더라도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결국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수억 수십억 벌어도 결국 한번 깡통 차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백번 잘해도 한번 실수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실수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해서 빚을 냅니다. 주식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망합니다. 주식은 조급한 마음으로 절대 수익 낼수 없습니다. 빚 내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휠패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자만에 빠지고 순간의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리가 흔들리면 갑자기 잘하던 매매법도 잊게 되어 주고장창 손실만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결국 자신이 다 잃어도 되는 금액으로 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주식하면서 깡통 한번 안차본 사람 없을 겁니다. 초보 때나 깡통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주식이란 게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너진 심리에는 고수고 먹고 없습니다. 다이은 뒤에나 정신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본인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십니까? 그 이유가 수익금이 낮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안정적인 수익 내기 무한 물타기 매수 방법입니다. 대이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매매법입니다. 먼저 원칙은 반드시 대이로 접근하셔야 하며 강한 테마나 데이 종목으로 하셔야 합니다. 개파락하거나장 시작 후 바로 하락 추세를 타는 경우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자금 10분의 일만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1 0 0 0만원이면1 0 0만원만 매수하는 것이죠. 매수 후 상승하면 수익 실현하면 되고 하락하면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1 0 0만원으로 매수들어갑니다. 그럼 물타기에서 총 200만원 매수지요. 여기서 상승하면 웬만하면 본점매도 하시고 상승이 강하다 그러면 수익 조금만 드세요 욕심내면 안됩니다 무조건 첫번째 매수 100만원에서만 수익 내셔야지 물타기 하실때는 본점매도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타기는 빠져나오기 위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수익을 보겠다고 버티면 곤란합니다 두번째 매수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수도 있어서 강하다면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낼수도 있지만 세번째 매수부터는 빠져나오기 위한 물타기입니다. 무조건 본점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같은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물타기를 분할 매수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매도하실 때 모든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셔야 돼요. 미리 본점 매도 걸어두세요. 매도 걸어놨는데도 체결 안되고 하락한다. 그러면 또 하락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방법으로 매수매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전매도가 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면 총 10번 천만원까지 매수가 되겠지요. 차트고 후가창이고 전혀 볼줄 모르는 초보가 아니고서는 10번까지 못 빠져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2에서 3번째라 늦어도 5번째 정도에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면 실력 부족인 거예요. 나올 상황이 충분한데 본인이 욕심을 냈다거나 하락이 멈춘 다음 매수를 해야 하는데 하락 중에 매수를 했다거나 시장이 폭락하거나 악재가 떴는데 계속 물타기하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절할 상황이 거의 없지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언 물타기로도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경우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물타기 하실 때 최소한 2에서 3번째에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4에서 10번째는 만약을 위한 대비인 것입니다. 원칙대로 차근차근 일에서 10번까지 매수를 해야 하는데 간혹 이성을 잃으면 한 번에 몰빵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니 그에 맞는 폭탄이 날아올 것입니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폭탄도 메가톤급이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후장에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력이 털어먹으면 한강 가는 겁니다.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세력의 도를 어느정도 파악할 줄 안다면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간혹 종목이 약한 경우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변동성이 크고 강한 종목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승할 때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하락하는 그런 종목 정말 조심하세요. 대형주 대부분이 그렇죠. 대형주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는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주가 하락하면 무한 물타기에도 소용없습니다. 끝없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데이로 접근하셔야지 물렸다고 오버나이 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강한 테마주나 데이 종목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하락하더라도 물타기하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전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낮은데 꾸준한 수익일지를 올리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실 없이 매일 수익나는 일지를 올리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신 투자금에 비해 수익금이 낮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100만원으로 10% 이상 먹어도 1000만원이면 1에서 2%밖에 안됩니다. 배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매매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작은 수익이라도 안정된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글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종목이 하락 추세인 경우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변동성이 있어야 하고 상승 추세의 종목에서 대의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려서 스윙하다 폭탄 맞는 분들 많습니다. 100만원으로 열번 스윙 나도 1000만원 들어간 상태에서 폭탄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인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매수할 때 하락하면 물타기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면 안됩니다 손절 대신 물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 매수 타이밍에 완전히 치중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매수에서 수익 못 내면 그냥 손절 대신 본전 매도 한다고 생각하셔야 꾸준히 성공하는 매매법입니다 매매방법으로 돌파 매매법 시가 지지 매설법 저가 매차 다양한 매매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무한물타기 매수법 반응을 보고 다양한 매매 방법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타기 매수법도 두달 전부터 올릴까도 생각했지만 혹시 욕들을까 그게 두려워서 못했네요.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올리는 것이니 나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